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오, 이거 진짜, 주투 쪽강 나오는데요? 주투나 선희 쪽? 아니, 내 특등사수는 아니잖아. 블랑 삼성이나 찍고 있는다? 이거 요즘 안 해봐가지고.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웃음> 도전해보낸 거죠. 다음, 쇼진 받고, 복건 갖고 오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7렙에서 너무 오래 먹으니까, 3코 리롤덱 하는 게 맞겠죠? 7씩오르니까 올해 바로 되네요? 이거 카이사 쪽도 볼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보건을좀 만들어주고, 앞라인 어차피 이상 잘 붙어 있으니까, 이 쇼진을 만들어서, 카이사랑, 오블랑이랑, 근데 탈리아는 요즘 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탈리아는 좀 그런 것 같고, 나이스! 오랜만에 살살 맞았어. 이거, 르블랑. 나름 일 잘해주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꼬로하단 말이죠. 르블랑도 이거 증강 나오면 진짜 세던데. 없으면 좀, 뭐, 일을 못할 때가 많아가지고. 아니, 제가 이거 해커 세워서 보내면, 제가 암살을 못하고 암살을 당하던데요? 아니, 레벨업은 진짜 쭉쭉 된다. 벌써 6레벨이야. 근 정찰단 쪽이 좀잘 나와주네요. 이거, 카베닐리? 그냥 집어넣는 게 맞았나? 근데 어차피 7렙에서 계속 이럴치다 보면 우리 르블랑이랑 얘네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해커로 한번 보내볼까? 잠 끝! 이거 빨리 아니 <웃음> 근데... 암마스한테 몰렸는데? 어 나이스! 그래도 잡았다! <웃음> 이녀석부 일단 합시다 품쇼로 뭐 어떻게 안 되나? 슬랩에서 어차피 뭐할 것도 없는데 사코산삼을찍는다면나쁘지 않을지도? 인생은 도박 슬랩에서 삼성 찍어본다 아 이러면 약간 블루 기다렸다가 소라카 같은 거 찍을 까 그랬네요 아이고 봐봐 아이가 암살를 당해 이거 안 보내겠습니다 아, 르플랑은 왜암살를 못하니? 솔도 되겠다. 솔 아니면, 소라카 같은 거, 우리 삼성을 찍어봅시다. 플랫만 가봐라. 다 죽었다. 암살 안 보낼게요. 네, 솔라리라도 만들어야 하나. 근데 이온 충격기 확실하게 만드는 게 좋겠죠. 이게 약간 주투랑 이쪽은 앞라인이 좀 튼튼해야 하는데. 네, 앞뒤로 다 천막이야. 빨리 칠레 보내줘. 일단은 그냥 이온 충격기를 만들고. 아니, 리로를 좀 쳐야 할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플랫 플랫판이라가지고 다들 너무 아프긴 하네요. 좋아 좋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한번만 더 맞으면 된다 체력 27? 이제 삼성만이 살 길이다 아 제드는? 일단은 붙이고 물력이나얻게 합시다 일단은 선이? 근데 얘 들고 와도 지금 탈리아 삼성? 탈리아 삼성? 아, 이거 아까 에코, 예뻐... 아, 사났네요. 오, 탈리아 삼성? <웃음> 이거 되나? 이거 아직 많은데? 일단 애니는 사야 하고. <목소리> <목소리> 잘 만들어서 할리아 넣어놓면 꼭너만찾는다 아니, 이거 어차피 여기 이게 들어가야 하네요. 오별수... 아니, 그거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오별수가 응? 맞겠죠. 그래타주투 하려면... 어어어! 어, 어. 아니 근데 주투먹으면 이거 사주투되긴 하는데 아니야 주투먹고 이거는 제가 아아 아, 피드 줄걸 그렇지 3마리 보건보건 그냥 거겨주고 두 마리나 왔습니다 친구는 팔게요 아 이거 에코라도 좀 붙이고 싶은데 그렇지 일단은 바로는 안 죽으니까 여기 그냥 탈리아 있으면 바로 잡아먹을게요 탈리아 그렇지 근데 거결 탈리아 되겠는데 그럼 맞죠. 삼성이면 딜은 어차피 충분할 테니까 어 결로 버틴다. 아니면 뭐밤 끝도 괜찮고. <웃음> 아니 나올만하지 않나? 아. 근데 이거 피자 스틱은 그냥 끌고 오는 걸로 하고 그거. 이거... 알리스타를 넣어놓는 게더 괜찮을까요? 좀더 버틸 수도 있고 아 근데 이거 끌고 오려면 탈리아 이거 세개 있는 것 때문에? 아 잠깐 만 그냥 피을 올려놓는 게 맞을까가 했네요 <웃음>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탈리아가 3시 자고 있어가지고 탈리아탈리아아 너무 지금 운빨 게임하고 있나? 어떻게 해, 살려면 해야지 못하단 말입니다 바로 일단은 세다. 곧 있으면 8렙도 가는데요? 생각보다는 레벨업이 빠르네요? 이제 8렙 되니까 이거 알리스타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이 침장으로 갑시다 와 어, 나이스! 나왔다! 요호. 이거지! 이거 있었다고 내가 진보의 행진에 콩초를 먹은 이유 아 근데 진짜 자연방으로 나오네요 결국 죽었다. 구랩까지 가자. 근데 네, 구랩은 그랩은못 가겠네요. 이제 다른 상대가 삼성 안 찍으면 되는데 많이 겹치기도 하고 안될것 같네요. 이거 돈 모았다가 또 삼성을 다른 것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제대가좀 꼬론한데. 아, 나이스. 황금알 못 깨고 보낼 수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어, 아, 내가 이걸 위해서 그렇게 맞았습니다. 역시 탈리아는 근데 3성을 찍어야 1등할 맛이 나네요. 우르 <끝> <끝> 와, 진짜 세긴 세. 1등 갑시다. 이거 수은을 우리 신드라를 넣어주고, 히들 2선만좀 찍어볼까요? 응? 이게 품쇼라서 구례상정이니까 말하면 은 오코 삼성같은 것도 되려나? 너무, 너무 욕심인가? 일단 순방 이거 대각선 스치면 사망 심지어 이게 오별수의 사주투라서 스킬도 빨리 굴리고 어, 컷! 전해줍니다 어, 돈이 많아서 삼성 욕심이 좀더 나는데 한번 옥쿠기물들 찾아봅시다 뜨면 좋고 안 뜨면 어쩔 수 없고 <웃음> 밤끝 신드라 줄게요 오 어, 신드라? 아! 침작먹었다 <웃음> 근데 각이 너무 좋은데요? 한 방에 다 쓸어버렸습니다 아 근데 여기 황금알이라가지고 머릿수가 너무 많은데? 어차피 눈누는 안되고 와 근데 오코 삼성은 진짜 찍기 힘들다 오코 삼성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찍을 수 있는거죠? 예전에는 뭐.. 아드 같은걸로.. 확률 조작이라도 됐는데 지금 품션대 오코 유닛도 너무 안나오고 아 여기 어디갔어? 아 제가 배치하면 안돼 저 친구야 기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이보건으로도도 의미 있나요? 아 어, 나갔다. 자 이렇게 인보의 행진의 품쇼로 탈리아 성 찍고 1등 했습니다.